<목소리도> 아, 날씨 참 덥다. 하겠습니다. 이렇게 먹겠습니다, 아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음, 맛있네. 음. 내가 먹고 싶었던 그 칼칼함이야. 응. 음, 나도 나도. 응. 그거 알아? 응, 응. 우리 계속 콩나물만 먹고 있는 거. 어. <웃음> 콩나물이 메인이지 사실. 콩나물 먹으려고 먹는 거야. 음. 다막 하면서 먹고 있어. 참. 회전. 영화 판이근데다 엄청짜가려나. 이제 항상 프로젝트 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그거 음. 다 음.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연장된 느낌 우리 집 고양이는 때 여기가 더우니까 땀이 차니까 얘도 다 미뤄졌거든. 응. 막 이러는 거야. 어 아, <웃음>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이 거. 한테 화장 받는 거 처음인 거 같은데? 나? 빨리 아, 앞으로 와봐. 다 손에는 다? 다가오는 거에 대한 공포없는데 <웃음> 나한테 원래 이 정도가 적당한 거리야. <웃음> 사회적 거리 두기 어, 퍼스먼스 페이스가 좀더 넓어서 오늘 반가라는 여기가 뿅돼가지고 엄청 잘 발린다? <웃음> 아잘 발린다 와 어, 진짜 피부 최고야 피부 엄청 좋아졌어 어. 진짜 피부가 이렇게 어 응. 뭐가 안 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라니 응. 아, 지연이 해줄 때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응 <웃음> 솔직히 아니, 그런 거 있잖아 완전 청순 아, 좀 상큼하게 <웃음> 과즙미 팡팡한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재밌는거지? 아, 그치? <웃음> 언니! 이쁘다 이쁘 <웃음> <진짜> 고마워 <웃음> 저렇게 방하서 하니까 더 <웃음> 진짜 이쁘다니까 지 <웃음>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맛정마라 음. 샹궈 오늘 숙주를 많이 하자 만이채 샤워로 네. 72만 원 말차 말.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막빡세게 하는데도 할만해. 실장님이 어느 정도 과장분들한테는 되게 하시나 보더라고. 안 음, 씨는 네. 가야 될것 같다. 이런 얘기셨나봐아쉬도 보셔서 그런지나 해가지 너무 힘들었는데. 하지만 그렇게 그냥 하고 싶거 하는데 편해. 그래야 할것 같아요. 맞춰서. 밥 아, 보고 싶어 밥 아, 보고 싶어